인터루니움의 Interlumium. 두 번째 싱글 앨범 레벨업이 발매됩니다. 하나자와 링코와 함께 게임 속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몬스터와 싸우며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세상을 여행해 보세요. 영어, 한국어, 일본어 트랙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사전 예약 중.